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피듀스틱 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룬은 크게 감전, 어둠의 수학, 포식자 이 세가지를 가장 많이 들거든요. 어, 유성, 유성도 유성 드시는데 유성을 안 드는 이유는 여기 아래쪽 룬이 그 지배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어, 유성은 안 듭니다. 어, 먼저 감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감전은 데미지가 가장 세요. 여기 세개들 중에 그래서 어, 갱킹용이나 아니면 한타에서 한명 조질 때 좋거든요 감전은 이렇다 영상으로 어, 이해하기 쉽게 보여 드릴게요 어, 앨리스가 와드를 지우고 저희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암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감전 딜이 워낙 세가지고 어 지금 요네가 어시스트도 못 먹었죠. 네, 이럴 때 감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어 쓰레쉬와 앨리스가 1대1 교환을 하고 상대 바텀이 지금 이즈리얼를 자르려고 하는데 제가 푸시 안으로 품었죠. 그래서 지금 미프 초춘을 감전으로 먼저 돌리고 네오너까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어, 다음은 어둠의 수확이거든요. 이 어둠의 수확은 데미지는 약해요. 초반에. 근데 이게 스택이 있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숙련도가 없으신 분은 어둠의 수확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그 적을 죽이면 쿨타임이 초기화라 지속적인 딜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어,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텀을 완전히 터뜨리기 위해 어, 한번죽는 파이사를 오는데 공을 쏘는 거거든요. 지금 공으로 1 스텝을 쌓았죠. 파이사를 따고 쿨이 초기화가 됐어요. 어, 레오나는 스텝을 못 먹었어요. 엘리아를 네, 죽여서 바로 이스텍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 30초 후거든요. 카타리나가 레넥을 가다가 저한테 걸려서 저한테 공을 끄죠 포식자였으면 쿨타임이어서 카타리나를 땄어도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은 포식자 인데요 저는 포식자 그러니까 피드스틱 숙련도가 쌓이면 포식자를 완전 강추드려요 왜냐면 이게 이동속도를 이용한 갱킹 빠른 합류, 데미지도 준수해 가지고 어 숙련도가 쌓이면 강추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식자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동속도가 1.5초 동안 서서히 증가하는데 어이 시간동안 또 스킬을 입히면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이 안에 적이 없으면 지금 한번 켜볼게요. 지금 포시자를 켰는데 여기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 범위 안에 적이 없어서 어 이동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제 포시자가 끝났어요. 어 이제 다음은 지금은 범위에 적이 있거든요. 지금 포식자를 키고 한번 달려갈게요. 그러면 이동속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포식자를 키고 이동속도 보이시죠? 이렇게 가서 때리면 이 스킬 데미지 플러스 포식자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어 이렇게 빠른 이동속도로 어 갱도 가능하고 빠른 합류도 가능을 해서 저는 포식자밖에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어 이제 다음은 포식자를 이용한 어, 예인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시한 3인 다이브를 방지하기 위해 위로 3인 공포를 걸어주고 여기서 브라움 Q를 맞았는데도 포식자로 따라가죠? 그래서 강타로 키를 따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포식자라서 가능한 각입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하면 꽃비가 저희가 살짝 유리한데 지금 선을 넘었죠? 그래서 뽀삐를 자르기 위해서 아군이 핑을 찍고 같이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식자를 켰어요. 지금 켰어요. 근데 이동속도가... 다시 볼게요. 이동속도가 안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었죠. 네. 지금 보면 네 포식자 켰죠. 근데 이동속도가 안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카타리는 여기 핑화를 봤는데 제가 어 근거 없이 어 가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적을 안전하게 자르고 네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룬을 제외한 나머지 룬은 왜 이것을 드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어 비열한 한방은 어 공포를 걸거나 이 e 스킬에도 둔화가 있어서 어 이거를 넣기가 쉬워요 그리고 고정 피해 이면서 쿨타임이 4초라서 어 자주 넣을 수 있어서 이걸 듭니다 그리고 어 좀비 와드는 와드를 제거하면 어 아군의 와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야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또 피들은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 좀비 와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궁극의 사냥꾼은 어 피들은 궁 의정도가 어, 중요한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궁쿨이 짧아야 좋아요. 그래서 궁극의 사냥꾼을 뜹니다부 룬에서 영감을 드는 이유는 어 저는 외상을 들거든요. 외상을 드는 이유는 솔직히 제와드 를 살려고 들어요. 뭐 코어템도 빨리 당겨서 쓰기 위해서 들긴 하는데 피들은 어 상점에서 나갈 때 무조건 제와드 한 개는 꼭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사고 외상으로 재호하드를 사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우주적 통찰력은 제가 이룬 때문에 영감을 들어요. 이 룬은 제가 포식자도 쓰고 있는데 포식자, 벨트, 존야, 전멸, 강타쿠를 다 줄여줘요. 피들한테는 정말 효자룬입니다. 어 여기서 외상을 마음에 안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 여기 완벽한 타이밍이나 아니면 마법공학 전멸기를 들으셔도 돼요. 어 근데 저는 어 외상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응력 능력치는 고정이고 상대방 정거리 AP면은 마우정력, 상대방 정거리 AD면 방어를 드는 편입니다. 네룬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어, 저는 이제 랭크 게임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